간식 아니야. 이거 너무... 간식인 줄 알지? 이거 지금 여워 <웃음> 이거 바를까? 바를 수 있어? 괜찮아? 할까? 간식 줘. 바르고 치르질까? 바르고 치르죠. 엄마, 일로와. 응? 하자. 뭐래? 브로드라인 아, 어, 진짜, 리클릭. 어, 진짜. 들어와. 태비 들어와. 이거 할까? 쏠까 이게 뭐야? 장난감인가? 어, 이식이야 음식이. 이쁘네 아닌 거 알아? <웃음> 간식 아닌 거 알아? 간식, 간식, 간식, 간식, 간식 아니야? 이 시간이야. 한 시간이야 귀찮아. 이것도 잘 해야 돼. 이거? 이거? 이거? 어 예쁘네. 잘했어. 태블릿 다 했어? 너는 안 아파가지고 좋지? 뭐 했는지 모르는 거. 그러니까 나가자. 가. 아 불러 저 다음 때 하자 들어가 세요 살살 야어자 들어가 들어가. <목소리나> 네, 아, <목소리도> 살이 안보여 털이 하도 많아 살요 이쁘다. 잘했다. 이쁘다, 고쁘이 너무 어, 이쁘다. 왜안 나가? <웃음> <웃음> 다 о 어다 а 어 pewnamaan errado p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탈탈다탈탈 다 <웃음> 졸림 <웃음> 자탈탈탈탈자탈탈탈탈어 벌써? <웃음> <웃음> 안 보이는데. 안 보이네 근데. <웃음> 이거 뭐, 안 보여. 안 보여서 어떻게 해 이거? 안 보여서 어떻게 해? 어, 어머. 우리 키가 더 커야 되는데. 내려와. 어떻게 해? 아니 뒤돌려. 네. 어 뒤돌려. 자, 이걸 이걸 돌려. 아, 니 아니. 네, 아니, 근데 좀 가봐. <웃음> 뭐 <내려와. 하지>? 뭐지? 뭐지? <웃음> 내려와 까미 그냥 대충이네 그럼 그냥 안 하라고? 안 돼? 안 보여서 못해? 이거 그냥 벌리면 되잖아 표정이 매우 안 좋고 그러니까 자동거 깨워가지고 지금 기분이 나빴어 이리와! 까미! 까미 내려와! 안 떨어져 해 몰라 그냥 한 번에 쫙 뿌려버렸어 다 아, 했어? 좀더해 마지막까지 응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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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올 거야? 아나나 때부터 벌나왔어 빨리 빨리다 빨리. 한다. 다했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얼른 나간다 얼른 흘러 가지. 아기 있 없었어? 이거 할까? 네. 프로 드라인? 이거 할까?